내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남자 패딩 코디는 겨울을 무사히 나기 위해 꼭 필요한 몸부림이죠 저처럼 추위를 극혐하시는 분들은 일단 코디고 먹고 뜨끈하게 입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보온에만 신경 쓰다 보니 가끔씩 옆집 백수아지 느낌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패딩을 입어도 최소한의 남자 패션을 유지할 수 있는 남자 패딩 코디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패딩으로 구분을 해보자면 길이에 따른 롱패딩과 쇼패딩이 있고 색깔에 따른 검정색 패딩과 하얀색 패딩을 흔하게 갖고 있습니다 또 외적으로 본다면 패딩에 모자가 달려 있냐 없냐와 모자에 퍼가 달려 있냐 없냐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롱패딩과 쇼패딩입니다 롱패딩과 쇼패딩 중에서 패딩 자체가 스타일을 내는 건 롱패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마저도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롱패딩이 스타일을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롱패딩의 경우에는 바지와 신발에 신경 을 쓰시면 되는데 특히 신발의 색을 신경을 써보시면 효과적인 패딩 데일리로 코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정색 롱패딩이라면 바지에 검정색이나 청바지를 주고 신발은 하얀색으로 줘서 삼색 포인트를 맞추는 겁니다 쇼패딩도 마찬가지로 역시 바지와 신발에서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검정색 쇼패딩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진청에다가 살짝 찢이 들어가 있으면 코디 요소를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신발은 흰색이나 검정색 단어를 신어주면 최소 평탄을 치는 코디가 완성됩니다 두번째로는 모자가 있냐 없냐입니다 모자가 달려있는 패딩인데 퍼가 안달려있는 패딩이라면 그냥 일반 패딩으로 생각을 하고 코디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퍼는 그 자체로 코디 요소가 있지만 단순히 모자가 달린 건 생각보다 코디에 영향을 주는 게 적기 때문입니다. 다만 퍼가 없는 모자의 경우에는 이너를 캐주얼하게 입는 것으로 패딩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고 전체적으로는 최소 신경을 썼네 하는 정도는 될수 있습니다. 퍼가 있는 모자라면 이너를 깔끔한 캐주얼 룩으로 매치를 할 경우에 퍼도 살리고 전체적인 스타일도 좋게 되면서 또 이너를 캐주얼 정장으로 가도 이쁘게 입을 수 있습니다. 모자가 달려있지 않은 패딩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쇼패딩처럼 코디를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세번째로는 패딩에 어울리는 아이템입니다. 패딩에 어울리는 이너로는 역시 니트와 폴라가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요소로서는 폴라가 조금 더 상대방에게 따뜻한 느낌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니트는 안에 셔츠 같은 것으로 코디를 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폴라는 폴라티 자체로도 스타일을 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패딩에 같이 하면 좋은 아이템은 목도리입니다. 목도리는 코트에 더 어울리는 아이템이지만 패딩에 걸쳐도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죠. 목도리를 길게 두르는 것보다 좀 짧게 두르면 예쁘게 코디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패딩에 대한 코디였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을 해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다루길 원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오늘도 매력적인 하루 보내세요. 김성상이었습니다.